오늘 저의 생일입니다. 어. 생일인데 이렇게 영광스럽게 화보를 찍게 되어서 너무너무 뜻깊고 그리고 또 제가 처음 촬영인데 시작부터 축하한다고 이렇게 더스타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생일 케이크를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부끄러웠어요. 즐거운 생일을 보낼 수 있는 날이 될것 같습니다 다이어스 스로를 도전해 봤어요. 자세히 보지 마시고 멀리서 봐주세요. <웃음> 저번에도저번 <웃음> 저번에. 그때마다 너무 예뻐요. 네, 밝은 <웃음> 에너지로 맞이해주셔서 음. 촬영할 때못 풀어도 꽤하지만 이렇게 재밌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 또 저희는 마지 <웃음> <한> 10월호에 벌써 <웃음> 나오는데 네. 여러분 많이 봐주세요. 이렇게 보습, 뭔가 촬영 분위기를 보니까 거 가을이 진짜 엉벌실 옷을 할수 있는 거 같은데 것 같은데 오늘 되게 뭔가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아, 촬영을 즐겁게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진짜 새하 예쁜 거도 있고 진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노래에 비슷하게 되게 잘 해보겠습니다. 가을 강원도가 아, 생각이 나요. 왜냐면 제가 가을쯤에 동생이랑 둘이서 강원도에 다녀왔었거든요. 되게 좋았어요. 아, 저...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진짜 가을에 강원도 가시면 사람이 없어요. 렉스샷 되신 아이템은 저는 목에 두른 스카프나 아니면 좀 골드한 악세사리도 괜찮은 것 같아요. 시계나 골드한 팔찌라든가 이런 반지 같은 추천 여기서 가장 마음에 드는 아이템은 뭐 저는 컨버스 저는 평소에도 컨버스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것도 어. 페이즐리 컨버스예요. 그래서 되게 예쁜 것또 얼마 전에 제가 저희 숙소 근처에서 걷다가 나뭇잎이 하나 떨어졌는데 그 나뭇잎이 제 얼굴보다 컸어요 진짜. 아 이따만했어요. 진짜 이따만했어요. 진짜 이따만해가지고 이걸 들고 같이 얼굴이한 비교해서 사진 찍은 게 있는데 고민해보고 사진을 풀어줄게요. 그리고 또 오늘. 저희 화보 촬영 있어가지고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영색을 이렇게 톤다운 하고 왔어요. 또 가을 그런 분위기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 더기들이 되게 예쁘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머리 잘 어울리지. 제가 검은머리를 하게 됐는데 제가 이제 굉장 탈색머리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손상이 일어나고 이번엔 검정머리를 해서 네, 당분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검은색이요. 가을에 추천하는 여행지 가을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제주도 제주도 가서 한낮사람을 한번 하는데 또 굉장히 택달은 추억입니 올라가면 진짜 오. 느낌이 남다르고요 자연이 이렇게 나한테 힐링을줄수 있구나 하는 너무 많이 주는 것 같아서 맥락이다 추천드립니다. 스타탑고로이게 봤는데 옷이 너무 예뻐요, 제가 다시를 보자마자 바지를 보려고지마 좀... 그렇지 않아요. 어, 지금 아까 어, 카우보이인데 아, 라스베이게스 키마고아니 언제 하시죠? 머리도 짧은 머리인데 되나? 어, 위에 머리만 많이 길러가지고 <웃음> 스타일링이 좀와이드하이었어요 <웃음> 저는 백합을 좋아합니다. 흰색 꽃님저희 되게 좋아해가지고 엄청 와요딱 흰색 꽃 나오자마자 저한테 10월 18일 18일 18일 18일 18일 1 Thank yeah. 나무님이 다 떨어지잖아요. 제 동네는 학교 가는 길에 쭉 이제 나무들이 쫙 있는데 색깔이 변하고 나무님 떨어지는 그 예쁜 모습들이 아직도 이렇게 기억이 나아서좀리기도 하고 되게 예뻤던 기억이에요. 어, 저는 직접 못 가봤는데 이제. 토론토에서 조금 벗어나면 이제 광큰 아, 파크라는 되게 진짜 큰 공원이 있어요. 가을 되면 엄청 예쁘지 않을까 저는 그런 로망도 있고 그런 생각이 있어서 언젠가꼭 가고 싶습니다. 네 가을에 어울리는 노래는 정박 선배님의 톨리 를 추천합니다. 굉장히 좀슬슬라 아, 분위기의 노래가 시원한 가을 낙엽이랑 진짜 잘 어울리는 것같아요 호일링을 주체했 여름도 아니고 겨울도 아니고 가을에 바다 가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가을에 바다를 가면 살짝 추워요 그 느낌이 굉장히 좋아서 가을에 바다를 한번 가고 음... 가을 하면 생각나는 노래 바로 아이유 선배님 가을 아침입니다나 <웃음> <웃음> <웃음> <웃음> 가을 하면 생각나는 여행지 사실 해외로 나갈 수 있다면 어디든 가고 싶지만 제주도 한번 가고 싶어요 제주도로 가고 싶은 이유는 뭔가 비행기를 타서 떠나고 이제 호텔이나 아니면 펜션을 잡아서 자유로운 기분을 느끼고 싶어요 가을 하면 생각나는 영화 어 건축학계로? 그냥 뭔가 가을이랑 비슷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선선하고, 또 따뜻하고 약간 풋풋한 그런 느낌 가 가지마! 거기 을 얼마나 슬픈지 알아? 우선하면? 아이고 잠시게요가 <웃음> 가을하면 생각나는 건 을라면 반지가 있잖아요. 네. 여기에는 더블 즈반지리고 음. 팔찌에 더비 반지를 이렇게 끼어놨어요. 예쁘죠? 아, 이건 더비 반지. 근런데숟가락세개 손가락 끼는데 어? 한번 팔찌 끼어가면서 팔찌 끼어놨어. 짠. 게해서 더블 고 더비 반지. The Star 10월호 챌린저! 예! 저희가 굉장히 오랜만에 더스타일을 찾아왔습니다. 열한 oh. 그명 모두 제가 출연한 거니까 더에분들 많이 봐주세요! Oh. 네 그럼 더스타 10월호 반응 간식가 사랑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덕에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연했어요.